이념엔~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멤버들이 거인이 되고 숨는 사람은 미니 인간이 되어서 숨바꼭질하는 맵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 오, 거인이 문제 있다! 라라라라라라라~ 야야, 너무 야 댕댕이, 너무 커, 너무 무서운 거아니야 이게 된다고? 죽어라 요로로~? 벌써 잡혔어? 안 잡혔지라. 안 잡혔지롱. 어? 안 잡혔어. 어? 어? 이번에 잡히겠네. 안 잡혔지라. 어, 누구지 뭐야? 야, 김야리아저쪽에서잡히려고 한다. 공부 어. 오! 네, 어? 어? 어? 어? 엄청 a 녀석! 이었어 거걸어 비빵 근데 그거 알아? 이거 한번 타고 나면 다시 못하는데 뭐 쿨타임이더라고 <웃음> 어, 미안해 <웃음> 어? 리아가 밟혔다 야 리아 완전 산산조각났어리아 아, 다음은 너야 음 맞아 음아아안음서안나오겠다 <웃음> 응, 응, 응, 어, 이거지? 음, 여기 절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이가거이 아, 아 5초 남기고! 죽어버렸네. <웃음> 자, 이번에 내가 술입니다 자, 내가 이번에 술인데한번 <웃음> 잡아본다. 삭삭, <웃음> 삭삭, 삭 피해주고? 야, 책안 나와. 왜 이래. 그 중력을, 법칙을 작용하다, 던지는 게. 아, 진짜? 한번 해볼게. <웃음> 리아야! 받아라! 아, <웃음> 어, 떨어졌다. <웃음> 야 도망쳐! 잘 피면 안 돼! 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몸은 봐줘! 가위바버라! 한사국 주방은 낫지 자 이번엔 누구 잡을까? 미호 여기 있고 자. 근데 여기 있는데? 응? 어안 맞아 왜 이래 이거 응? 어잘 피하는데? <놀라> 이거 어떻게 잡아? 어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 <놀라> 야 저거 어떻게 잡아? <놀라> 머리 숙이기 건법? 올라가서 <웃음> 찍어 버리기. <웃음> 아니, 저길 어떻게 올라간 거야? 아, 나 어떻게 올라갔지? 몰라. 진짜? 땡댕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걸?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안 보이는데 와, 너무 작게 해 가지고. 끝까지 숨어 있네. <웃음>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통 옆에, 있다, 쓰레기통 있다. 옆에. 아. 이 벌레 같은 녀석들. 20초 남았지. 여기 나무 뒤에, 여기 나무 뒤에 있다. 아, 이수밖에 없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둘다 숨어있었구만. <웃음> 잘 숨어 있었는데! 그러게 누가 제보하래? <웃음> 와, 나 오, 이거? 와, 나깽 커졌어. 몸은 커졌는데 두뇌는 그대로? 와, <웃음> 이거 어떻게 던지는 거야? <웃음> 클릭해, 클릭. 야, 책상 밑에 바퀴벌레 많다 ㄷㄷ 애들아 일로와서 놀리자 놀리자, 맞추봐맞추봐 옆으로 피하면 안맞쥬 ㅎ <웃음> 어 야골라 ㅎ <웃음> 뭐, 살짝 공기만맞쥬 지금 시간은 지금 보내쥬 뭐 맞추쥬 양골르쥬안대로 <웃음> 돌아가면 돼쥬 돌아가면 돼쥬 야골르쥬 양극이쥬 어떻게 맞출까쥬 <웃음> 맞춰보시쥬 이 <웃음> 어, 비가 뭐 맞추쥬 이건 맞쥬 맞추? <웃음> 이건 맞쥬 <맞추? 웃음> <이건 맞추? 웃음> 어마쥬마쥬 어, 재밌네 뭘 재밌쥬? 야골론 <웃음> 미치겠쥬? 야 요루루 인간볼링한다재쥬무 초코맛 맛있겠쥬? 못 맞쥬쥬? 야! 요로지? 오! 발 비쥬? 발 비쥬? 요루루 넘어졌어 몸은 커지만 주는 그대로 주. 야구를 쥬? 야구을 쥬? 아니 저 던질, 없는데? 음? <냔냔? 사과 이제> 던질 <냔> 거 없는데? 냠냠냠? 사 맛있게 먹기 던질 거 없쥬? 던질 거 없쥬? 아 야! 야! <냔> 나나 야! 야 야골 나 죽였어! 김희야들 죽여봐! 나 고르줬! 오! 잘먹야 오! 야! 공기기 목숨 아에요 싸크 걸 죽여 쥬? 나 절대 안 죽쥬? 야으로 쥬? 오한대 맞았어! 미친 듯이 던지고 있쥬? 수쥬 숨어리 가서 아파지데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면 못 잡지? 씩못 잡지?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지 그러지.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아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야 번씩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에도 이러면 또 시작이죠? 여기도 명당 하나 있죠? 이러면 그냥 잡아. 여기로 가긴? 거기로 가는 중. 여기로 오면 돼죠? 여기로 가는 중. 거기로 가는 중. 거기로 가는 중. 지금 명당 와긴? 명당 와긴? 들켜주, 들켜주. 여기서 뭐 잡죠? 여기서 뭐 잡죠? 지금 땅콩 버터 떨어뜨리고 있죠? 땅콩 버터 같이 생겨가지고. 아여름를 어떻게든 잡아봐. 야구장 있어. 이거 뭐 들고 오고 있죠? 하지만 다치지 않죠? 토마토 동절임이죠? 야구르즈야구르즈 큐브 깨졌쥬? 바닥에 들어온 거? 밝히지 못하죠? 나빠 나머? 뭐? 어떡할 거죠? 뺑뺑 돌죠? 오늘 갑자기 운동하기 <웃음> 시작하죠? <시작해야쥬? 웃음> <웃음> <웃음> 야, 진짜 올라가서 주, 얼려, 주, 얼려, 주, 올라가서 쭈? 아무것도 아아악! 아! 아, 그걸 죽네? 아! 멍청한 아! 예수? 내가 하는거 잘 봐라. 모자쥬? 모자쥬? 모 아까부터 아, 나만 모뭐 던질거 없어! 던질거 없다고 하는건 실력이지 나였으면 아! 다맞춰지 왔다갔다? 왔다갔다? 왼쪽으로 갔다? 왕복운동, 다이어트 시켜버리기. 어머운동 왕복운동, 왕복운동, 왕복운동, 왕복나동 왕복운동, 왕복한 대도 안맞동 왕복운동, 왕복운동, 왕복운동, 왕복운동, 왕복 나만 남복나동 왕복운동, 왕 이게 바로 내 실력. 잡아보시지. 건방진 녀석 <웃음> 가 아. <오>, 나는 껍데시의 <웃음> 맛을 봐라. 못 맞추게. 아지왼쪽으로 가서. 너무 야지 moving, 열심히 던져보지만 다치 <웃음> 않는 너의 손. 와, <웃음> 아, 아, 너무 야부른다, 진짜. 아니, 속이어법 모르겠어. 아, 이제 끝내자! 얘들아 진짜 네, 재밌다! 안 돼, 안 돼. <웃음> 아, 진짜 제발 <웃음> 리아 한번 걸리고 <웃음> 어, 그랬으면 좋겠다! <웃음> 진짜 올리게! 여리로 한번더 걸렸으면 좋겠다! 너무해! <웃음> 나는 여메리가 역으로 걸렸으면 어, 좋겠는데 여메이도아 <웃음> 아, 나네! 아. 여긴 만능 자리 없잖아 근데. 여기도 만능 자리가 있지 왜 없어? 어디 어디 음. 어디! 여기 안못들어가아지 <웃음> 여기 여기 <웃음> <다 막히는> <웃음> <곳이죠>? <웃음> 아. 뭐, 맞주주 뭐, 맞주주 던져보시지. 아. 야구랑 미치게 해줘. 걸어다니는 깜짝지쇼. 아! 아, 맞은 줄 알았지만 하나도 못맞췄줘 뭐. 아,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게. 아. 어, 오른쪽으로 뛰기. 오른쪽으로 뛰기. 오른쪽으로 뛰기. 아. 아, 다시 왼쪽으로 가기. <웃음> 오른쪽으로 가기. 오른쪽으로 가기.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웃음>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왤 으어 잡혔다 아 됐다 리아만 잡았으면 됐다 자 이제 리아 잡았으니까 끝내볼까? <웃음> 자 <웃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 <웃음>